이곳은 버섯들이 살아 숨쉬는 버섯 아일랜드입니다 평소 초원에서는 볼수 없었던 거대한 버섯들이 자리 잡고 있는 야생이죠 이 버섯섬은 일반적인 초원과는 차이가 있는 생물군계입니다 해풍이 불어오는 버섯섬 어떤 이름 없는 언덕 위에 큰 버섯을 주거지로 삼아 살아가는 생물이 있죠 바로 버섯 쏩니다 마치 버섯을 뒤집어 쓰고 있는 듯한 이 동물은 특이한 듯 특이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나무 그릇을 가져다 댔을 때 버섯 슈트가 젖에서 나옵니다 일반 우유와는 다르게 이슈트는 포만감을 채워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부 플레이어는 버섯소를 이용해서 식량을 대체하여 농사나 수렵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버섯소가 존재한다면 밥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아이디어 상품으로 꼽히고 있죠 버섯소들은 희귀하고 특수한 개체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밀로도 번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육을 시키는게 가능하죠 이런 버섯소들은 황당한 외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마치 버섯균에 감염된 듯한 붉은색과 하얀 무늬를 가진 버섯소 야생의 갈색 버섯을 떠올리게 하는 갈색 버섯소가 있습니다 이 버섯소들은 번개를 맞으면 색깔이 변화하는데요. 징징이 과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번개로 인해 유전자 구조가 변형되면서 외형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죠.